산소가 우리가 지금 산소 원자가 원자 번호가 8번입니다. 원자 번호가 8번이라는 얘기는 이와 같이 1s에 전자 두 개, 2s에 두 개, 2p에 네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지금 산소 원자의 전자 배치를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1s ES 궤도, EP 궤도, 세게, PX, PY, PG 궤도입니다. 자, 원자 상태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쉽게 산소 원자를 표현을 할수 있지만, 실제로는 산소 원자가 산소 분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분자 상태에서 전자는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 자, 그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우리가 자,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1S의 전자, 2S의 전자, 분자 궤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은, 자, 이렇게 궤도를 우리가 예, 분자 상태의 전자가 채워지는 분자 궤도가 있습니다. 그 궤도가 자 시그마 궤도가 있고요, 파이 궤도가 있어요. 그럼 산소 분자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시그마 이래서 시그마 엔티 엔티 본딩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건 엔티 본딩 엔티본딩 시그마 엔티본딩 이랬어 엔티 이에서 이에서 시그마 이에서 엔티본딩 시그마 EP 시그마 EP와 시그마 EP 엔티본딩 이렇게 갭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EP 파이그에 도가 있습니다. 지금 아 궤도와 파이 궤도, 파이 궤도 두 개가 있어요. 파이 엔티본딩.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산소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 6개. 그리고 산소 분자는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이루어져 있는 분자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를 채워 볼게요. 그러면 8 곱하기 16개 전자를 채울 겁니다. 자, 아래서부터 1S의 전자,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두개 전자가 이와 같이, 시그마, m EP, NT 본등에 이렇게 각각 하나씩 채워지는 궤도가 있고요. 이와 같이, 한 궤도에 두 개의 전자가 채워져 버리는 이 궤도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두 가지가 어떤 산소 분자 상태이냐 하면 은자 이렇게 이 각각 하나씩 전자가 채워진 형태를 우리가 트리플렛트 스테이트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산소 분자의 위첨자로 해서 트리플렛트 3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여기는 싱글렛더라고 해서 1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이것보다는 이것이 더 에너지적으로 안정해요. 자 그러면 분자, 산소 분자가 여기서만 봐도 여기서만 봐도 한 종류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트리플렛더 스테이트의 산소 분자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런 상태입니다. 산소, 산소 사이에 공유결합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이중결합 그러니까 산소가 산소가 지금 1S의 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바깥에 있는 전자 그러니까 8개에서 2개 빼면 6개 전자를 배치시켰는데 여기 보시면 6개 전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었어. 자, 이런 형태. 자, 이것이 바로 산소 분자. 자, 이 형태의 산소 분자가 트리플렛 스테이트입니다. 트리플렛 스테이트. 자. 이 상태는 뭘까? 이 상태는 지금 제가 자, 보입니까? 자. 싱글렛스 단일 결합입니다. 자, 이두 가지 형태. 자, 여기에서 이제 에, 일단 산소 분자 상태도 이와 같이 두 가지 상태가 있다. 그럼 이제 전자를 하나 뭐 잃는다든지 아니면은 전자를 잃는다든지 얻는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양이온, 음이온 이런 형태로 화학종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싱글렛도 상태 상태가 보면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이 홀로된 전자 존재합니다. 라디칼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이 산소 분자의 분자 상태를 우리가 꼭 한번 그려보고 가는 것이 좋겠다